뭐야, 이거? 포도? <웃음> <웃음> <웃음> 씨는 뱉어야지. 응? 씨 먹었어? 응, 응, 네. 뱉어야지. 아니야. 씨도 먹어야 돼? 먹었어. 먹었어? 응. 먹으면 안 돼.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웃음> 왜 먹었어? 먹다 먹으면 안되는데 뭐왜 먹었다 먹었다 이거 먹었다 <웃음> 안가워 혜리가 수족관에 있는거야 어 물고기 온다 혜리한테 물고기 온다 <웃음> 그래. 예쁜 엄지공주랑 못생긴 두꺼비랑 멋진 엄지왕자님 그려야돼 태종규 씨 한번 춤춰볼까? 파라솔 송송. 너 송송 좋아하잖아 이리. 다음에 어? 들어? 응. 노래해. 그림에서 응. 그림을 보면서 여러가지를 관찰하는 그런 것 같아 혜린 그림에서 뭐가 보여? 이게 무슨 그림 같아? 코끼리 보 코.. 끼리 코끼리 같아? 엄마는 이거 돼지코 같아 돼지코가 같이 있는 것 같아, 여기 코끼리, 귀 꾸민 것 같은데? 아, 코끼리가 귀를 꾸몄구나? 어? 이거 오케이! 이거 오케이? 이거 얼마입니다 w 부엉인아 맞아 엉이이영 영어로? a t w h a t 예뻐. r 어, o 뭐 예뻐. in the yard?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하지. 유학 교실 안 맞잖아. 맞아. 과학 교실 볼까? 그럼 들어볼까? 어? 과학 교실 한번 볼래? 해리가 그때 물어봤었는 과학이 뭐냐고. 이거 해리가 엄청 좋아하겠다. 네? 땅속에 이런 거 해리 좋아하잖아. 과학 이런 거. 맞아. 땅속의 비밀 한번 볼래? 땅속에 무슨 비밀이 있는지? 지구야. 지구야. 해리 지구 보고 싶다고 했잖아. 만냥 놀고 싶다면 공사를 지워야돼 아 공사를 해야된다고? 응 무슨 공사? 집이나 아니면 물이 남온 곳이나 아다공사해서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구나 어. 빛의 세계 이거 이거 이거? 어. 빛의 세계? 응어눈눈 어, 보았어 아까 응굳지 음. 눈으로 빛을 보잖아 동물들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시력을 가진 동물들도 되게 많아 그래서 엄청 보기하지날아가 있는. 이거 뇌그림 있는 거 보고 싶어? 맞아 우리 머릿속에 우리 몸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아이가 맛없어 궁금해+ 궁금해+ 궁금해+ 궁금해+ 궁금해+ 궁금해+ 궁금해+ 궁금해 엄마 아빠가 아기를 만들어준대. <웃음> 바닥에 떨어졌던거 집어먹었나봐, 태리야. 먹었어. 먹었어? 해리가 좋아하는 동물, 공룡. 아이가 TV에 나오도록 휴대폰을 TV 옆에 세워주세요. 어, 나 옆에 있어! 좋아요. 엄마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 좋아. 공격하게. 에? 공격한다. 공격한다. 공격한다. 아 <웃음> 아니야. 아유, 내려와. 어. 뭐다? 몸이 개 못어. 무서워서 조망 졌어? <웃음> 진짜 옆에 있는 거 같지? 야 야, 야. 여기 앞에 있다. 한입줘 이러네. <웃음> 나다니 보이지. 어? 마지막으로 시조새시조새어 어. 아, 네. 조 어. 음. 어, 나왔다. 나왔다. 나온다? 나왔다. 네. 보이지? 어. 네. 공격하기. 나이? 와서 테레, 테레야. 시조새랑. 시조? 어, 시조새. 아! 어? 이거? 어. 아니야, 아니야. 오! 티비를 <웃음> 공격하면 어떡해? 티비를 공격하면. 이 <웃음> 너무 심해. 소... 엘리, 당분간 핸드폰으로만 봐야겠다. 다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먹이줬어 어? 뭐야? 아이, 깜라 옮겨봐. 드래그 해봐, 드래그. 땅콩이 국농이 깨문다 아우 해봐 아 한다 땅콩이가 모르... 놀란다 땅콩이 모르고 있어 땅콩이 놀란다 음. 땅콩아 같이 놀아줘저 <웃음> 저 컴... t 이 어떻게 배상하실 거예요? 아... 어, 내다 어떻게요? 아... 어, 할머니 할머니? 응 <웃음> 본인이 내셔야죠 본인 왜? 테리가 깼잖아. 테리가 TV 깼잖아. 보이지? 어. 보이지. 어떻게 갚으실 거예요? 어, 이게요. 네? 이게 아니, 돈 주세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세요. 아, 나야 예쁜 짓 많이 하실 거예요? 아무이. 아무이. 예쁜 짓 해. 예쁜 짓 많이 하세요. 예쁜 짓으로 갚으세요.